아니 마치 여인들 보면 은 발리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동남아파 프 어. 노출 콘크리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썼는데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바닥이 좀 남달라요, 바닥이 뭔가 장작구이집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와 이게 참나무 장작구이? 어머 어머 어머! 와 어, 색깔 봐 색깔! 그잘 구워진 껍질, 그 기름 빠진 껍질은 바삭바삭하잖아요. 수분은 머금고 있어서 촉촉하면서 담백해요. 어, 어머머머머! 어어어 밑에 밥 깔린 거 봐봐,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뭐야? 뭐야? 매콤 양념 장작구이인데요, 이게? 비주얼부터가 딱제건것 같아요. 또 고추 봤는데 또 고추 봤어. <웃음> 더 맵게 해달라면 아주 맵게 해주고, 중간으로 해달라면 중간으로 해 맵게 조절 가능하구나. 네. <웃음> 치즈 금뿍 장작구이! 진짜 고소하겠다. 진짜 좀 국어... 거의 국어... 각이 안 보여요. 치즈에 빠졌는데요? 어머. 어머.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하시겠 젊은 분들이.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맛이죠, 콘치즈는. 와, 이건 잘... 장작구이 훈제 삼겹살? 오징어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 <웃음> 진짜 통통해요. 통 갖고 여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 불타는 우리 사위. 그 더운데 불 앞에서 이렇게 이가 쇼가 쇼면. 아, 만만치 않겠는데요? 어 쉽지 않으신데요? 아, 근데 진짜 패션이랑 머리띠가 진짜 열정맨의 느낌이 소유 풍겨요. 아, 진짜 아쉽게 있네. 더워다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근데 이렇게 땀을 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땀은 배신하지 않아. 절대. 어홉한 마리 다못 드시지 이거 어떻게 들어? 이하한 여자 셋이서 무슨 몇 마리 아홉 아아우 마리? 응못 먹지. 내가 <웃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이렇게 생긴 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거구나. 아니 근데 누룽지처럼 쫙 눌렀네요? 와, <웃음> 와 아예 진짜, 바닥, 바닥에 벗겨졌어요 아, 박들이 이렇게 아 근데 크다 어, 진짜 근데... 알았어 안녕하세요 <웃음> 잠시만와그맛있고 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와우 맛어첫 번째 참나무 잔작구이 나왔습니다 이거 드실 때한 <웃음> 네. 번에 막 해치지 마시고요 네 가슴살부터 가슴살부터. 네, 네. 지금 드셔야 가슴살이 촉촉하거든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드시고 조금씩 드시다 보면 네. 안에 찰밥이 연스럽게 미룽지가 네. 되니까 아 조금씩 뜯어 드세요. 네네. 드시면서 제가 양은 조절해 드릴 테니까 일단 드셔보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 언제 나와요? 저희 그냥 저희 약간 아, 나어 먹는 걸로 안좋아요 네. 하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렇게. 네. 네. 네. 주세요 네. 이게 사실은 사장님이 저거 하나에 여자분들 세네명이서 드시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일단 주시 거고 아우리 조금 꾸 과소평가한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다못 드시니까 네, 사장님은 남길까봐. 남길까 봐 배려해 주신 거잖아 네 그쵸 네, 못 먹을까 봐그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 그게? <웃음> <웃음> 아 좋긴 한데 이게 참 음식을 남기는 것도 안 좋은 건데 그지어 나왔어! 딱세 마리 가 자, 딱세 마리 나왔습니다. 어머나, 영롱해라. 이 맛있는 소리 어쩔 거야. 껍질 엄청 바삭해. 아, 나 드디어. 든 아, 아, 아. 아, 아 저게. 저 진짜 바삭하거든요, 저게. 오, 이게 진야 오! 이름이 가. 이걸부터 뜯었어요, 지금.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야들야들한 거 아, 같다. 진짜 실하다 아, 살이. 이래이 어, 대간장을 녹인다. 어, 빨리, 어, 빨리 안 녹아. 대 빨리. 자. 짠 자, 먹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시작! 자, 리비가 첫 입을 먼저 넣었어요. 오, 오, 오. 와! 어우 쉬양 봐수양와저 음 둘러쌌어 어머 어머 어, 어, 베이지도 어, 와 빼기 참음 꿀떡 넘어갔어 와와이 와. 와, 이거 진짜 빼 예, 다시 나왔어. <웃음> 나는 내가 모르니까 찌개질을 못하는 거야 찌개질 1인칸데 진짜 크다 와, 오 뭐야? 야 정말 대단하다 엄청 고소 담백 그 자체 와 되게 야들야들하다 엄청 촉촉하고 기름은 빠지고 수분은 있는 그래서 담백한데 촉촉해 맞아 와 길고 껍질 진짜 바삭바삭한 껍질이 미친 것 같아. 껍질 응. 엄청 바삭. 껍질 엄청 바삭 아, 진짜 뭐. 진짜 뭐. 겉버섯도 그 자체야, 지금. 아, 거기 옆에다 그냥 일단 놔주세요. 어, 나왔네. 매콤 네. 저... 양념인가요? 와, 진짜 맛 음. 고추가 엄청 많이 올라가있다. <웃음> 양념 장작구이. 음. 장작구이. 음. 와, 진짜 오. 맛있겠다. 와, 조금 매운 거 보다. 어, 매운 거 너무 기대돼. 어떡해. <웃음> 아니, 청양고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일어넘기면 이거 딱 옛날 양념 치킨 맛인데? 근데 약간 매콤한 이 소스랑 비벼서 먹어볼게 봐봐 오. 지금 이름이 뭐예요? 밥에다가 지금 밥에 양파랑 매운 양념 넣고 비비고 있어요 와. 근데 이거를 진짜 많이 매울 것 같은데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비빔밥이 있는데 그와 그러니까. 음. 너무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새콤달콤 오 맵다. 매워 매워 이집 매워. 딱 맛있게 먹고, 음, 약간 고추장 소스 느낌? 음. 딱 달짝지근하면서 그 고추장 향이 너무 좋아. 음. 아이집이집이집 이 집,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는 <웃음> 아, 거야. 아까부터 그랬네. 와. 우와. 자 방금 통어지마 짬뽕탕 아, 나왔습니다. 와. 어 이거 무슨 일이야? 음. 오 오징어 진짜 신기해 보인다. 어, 어, 오징어가 있다. 어� 비주얼이 나고 있어 오징어가. 비주얼이 너무 예쁘다. 오 완전 탱글탱글해. 그래. 진짜 통통해. 진짜. 쫀득쫀득해 보여. 어, 어. 잠깐만. 나 이거 풀어야겠다. 응? Ah, 풀었어요 오. 풀었어요, stronger, 네아 풀었어요. 공인대장공인회장 했어요. 와 공부 진짜 힘들하겠다. 아 이거 냄새부터 그냥 시원해 음. 국물. 국물부터 국채 국채? 국채 주네와 맛있겠다 진짜 어? 아 진짜 맛있다운 아, 국물 맛있다. 착해가지고 나도 마시고 싶다 아. 술안 마셨는데 해장돼 해장된다고? 해물의 아. 시원함이 엄청 진하다 장난 아니지? 얼큰하고 칼칼하고 국물은 숟가락이랑 마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릇이랑 마셔야지 아, 제대로 그렇군요. 먹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러면 예, 진짜 한국 사람 오다 됐는데요? 엄청 재밌 해장하네요 지금 CF 찍고 있어 진짜 맛있어 오징어 먹을 사람? 저요 뭐 나눠서 그 잘라주세요 앞접시 대봐 오케이. 이만큼? 이만큼? 먼데 먹는 사람이 입까지 친구 아 다리 하나 저한테냈어요알았어 조금 더 줄게 하나 줄게 하나 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돼? 감사합니다 하나 는다 하나 다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아, 이렇게 두 손이 모아지네요 아, 두 손이 모아지네요 두 손이 모아지네요 감 장난 아니지 사우드 아니에 부드러워 숭성숭성 음, 음. 들어가요 글숭성 음. 찬득찬득한데 이거 되게 고소하다 근데 음. 오징어왜 이렇게 고소해? 봐아니 생각 아, 어 들어간, 들어간 거 들어간 거 아니, 이게 우동을 끓이는 게 아니라 졸이는 거잖아. 그렇죠. 까그리 아, 감칠맛에 매콤한 아, 맛에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이게 한 입에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 면찌이 그게? 그게 외국인들 진짜 못하거든요. 음. 저는 그게 연습을 얼마나 했는데 오년 동안. 아직이요 <웃음> 5년이요? 아. 5년이요? 그 아. 정도? <웃음> <5년이요? 웃음> 됐다, 안 됐다, 음. 이런 일이에요. 오야죠 아, 하고 싶은데. 오야죠 한번 해볼게. 야 우와 오이0 1오0 100% 100% 100% 100% 끝 끝까지 0 0 1게0 1 0고1큼하게마하리했어요 마지막에 0 미소 여유있다 1있0 100% 100% 100% 1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웃음> 이게 이게 하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오년 동안 오년 동안 음. 면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다. 동안. 아 그냥 숙 아, 들어가네 이거지. 한 번에. 수양이 마무리 갑니다. 아, 마무리 이 면치가야죠. 야 우야. 팔 날았다, 팔 와. 와. 저 여유 봐 여유. 음. 우와 음. 저... 대박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 와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야, 우와, 야.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치즈 진짜 많이 주네. 이거, 자 치즈, 치즈 듬뿍 장작구이 두 마리 먼저 나옵니다. 와 아, 치즈, 치즈 진짜 많이 많다. 다들 묻혔네. 진짜, 진짜 강원도에서 눈 내리듯이 어, 평창에서 맞아요. 네복하게 쌓였네요. <웃음> 이렇게 들어간다고? 오, 네! 오! 저거지. 저 진짜 치즈는 쫄깃하고 닭 부드럽고 진짜 얼마나 맛있을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웃음> 아, 확실하네. <웃음> 아니 확실하네. 선근가. 아니 확실, 봐. 확실 확실 확실 확실 한다 나는. 자 여기 선선긋기 어. 저거 봐소요 봐. 아어자 들어갑니다. 도레, 도레, 자 들어갑니다. 도레, 도레, 도레, 도레, 도레. 60분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아 진짜요?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나 치즈치기 가지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와 와, 치즈 진짜 고소하다 너무 너무 고소하다 너무 너무 희재 씨 만만치 않네요 희재 씨첫입 좋아요 첫입 어머 어. 오와 어. 치즈치기 치즈치기 치즈 찍었어? 응. 그렇게 늘어난다고? <웃음> 안 찍혀, 안 찍혀. 대박 사건. 우와. 음. 엄청 맛있지, 치즈. 담백하다 오. 엄청 부드럽지. 그리고 되게 고소해. 음. 이렇게 나 치즈 많아가지고 느끼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네. 음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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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피자 같아. 비주얼 완전 피자 같아. 어머. 빵 없는 치킨 피자. 스파이시 치킨 피자. 아우 양 파스타 먹는 줄 알았다. 그아 음. 진짜. 닭다리 와. 피자 같아. 아, 야 너무 좋아. 엄청 매콤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매콤해 매콤한데 치즈가 약간 고소한 맛을 음. 덮어주니까 입, 입고 먹는 것 같아요 네. 아, 떡을 하나 먹어볼까? <웃음> 음. 매워 근데, 근데 많이 말아먹거든? 근데 그 맛이랑 똑같아 오. 야, 치밥 잘생 음. 음. 음. 음. 진짜 잘 먹는다. 어, 여기다가. 간겹살 나왔어. 그래. 아, 그래. 귀엽다. 예, 그래. 같아, 베이컨. 오, 베이컨 같아. 베이컨. 어, 장난 아니다 이거. 야, 그냥 를 딱딱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야. 대박인데? 아? 대박? <웃음> 오, 오. 근데 햄 같다, 진짜. 어, 와, 진짜 진짜 베이컨 같아. 어, 마늘 딱 오. 오 이거? 어, 아, 나머지는 또 제가 다. 오! 오 웬열? 아무가 이거 우리 하나 하나 파도 타기로 먹까 그래. 내그 얘기 할래 아, 어 잘했어. 내가 만가 뭐 아, 오케이. 무 <웃음> 확인하는 거야? 자, 먼저 먹겠습니다. 네. 맛있어?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되게 맛있다. 식감이 숯땡그 해머 어? 알지? 어? 그것처럼 완전 촉촉하게 그냥 부들 부드럽게 뭉개지잖아. 엄청 부드러워. 없어졌어? 고스 2만 원짜리 수삭 됐습니다 지금. 아니 한한 사람 당 꼬지 하니까 끝났어요. 확인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너무 감사해서 앵금이 너무 좋은데요. 음. 아 감사합니다.